는 추방일세 내가 자네에게 내린 명령은 발전소를 조사하라였지 발전소를 부수라는 명령이 아니었네 교전의 여파로 발전소 내부가 연쇄 폭발을 일으켜 대파되었고 보관 중이던 자재와 시설은 가루도 남지 않았지 2개월일세 무려 2개월이나 방귀를 먹여 살릴 자원을 자네와 그니케들이 날려버린거야 몇 명의 여지가 있나? 아니, 없네. 지금 자네는 입이 열 개라도 모자라. 자네와 휘하 스쿼드는 오늘부로 방주에서 추방당해. 전초기지로 배속될 것에. 척박한 곳이지. 사람도 없고 시설도 없어. 아, 너무 걱정하지 말게. 최소한의 자원 정도는 있을 테니 호의도 붙여줄 테고 갱생건이 아닌 게 어딘가. 좋게 좋게 생각하게 수리 중이네. 완료되는 대로 바로 올려 보내겠냐. 자, 드럼 짐 싸는 대로 바로 움직이게 해라. 발전소에서의 교전 데이터는 분석은 끝났다. 말해주게, 실전의 강한 타입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이질적이군. 압도적이야. 발전소 내부의 랩처들은 그스펙이 기존과는 차원이 달라. 다돌리고 탈출까지 했단 말이지? 그것들을 상대로? 뭔가 있는 게 분명해 지금은 감도 안 잡히지만 조사해볼 가치는 차고 넘치지 흠, 뭐 그러자고 전초 기질 올린 것 아닌가 위대하신 중앙정부의 눈을 피하기에 그만한 곳이 또 없지 한 가지 더 인간의 기계를 조작한 랩처 말인가? 놈이 진화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지 뭐가 목적일까? 글쎄. 둘중 하나지 않을까? 인류를 말살하려는 것이거나 인류를 대신하려 하는 것이거나. g p 티와 연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그건 안 될걸? 시엔이 통신망을 다 차단해 놨거든. 이 작전은 단순한 작전이 아니군. 맞아 이른바 비밀작정이라는 거지 우리 냄새가 풀풀 나는데 특정 레처를 포획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걸 위한 스쿼드니까 나와 윤이는 일단 이동할까? 포인트까지 안내할게 가는 건가요? 어머, 응. 뭘 그렇게 붙이고 있어? 그렇게 서두르면 남자친구가 싫어할걸? 아니 어디까지 가는지는 알아야 할거 아니야. 그러게요. 아무래도 총에 맞았으니까. <웃음> 괜찮아? 좋아하거든. 맞는 거. 어? 어머, 뭐 하는 거야? 아, 우리 지휘관님은 군대를 감아주는 게 취미거든. 니아, 건들지 말아줘 내 상처는 건드리지마 응, 니아라는 상처를 좋아하니까 남이 건드는 거 싫어해 무슨 말이야, 대체? 그냥 그렇게만 알아도 지금, 마음만 받을게 그렇네, 잘했어, 유니 루니한테 상줄 거야? 그건 나중에... 아직 상 받을 정도는 아니니까 응, 알았어 뭔데 이게? 발자국? 맞아, 유니가 찾았어 이 시대에 발자국으로 랩처를 추적한다고? 세상에, 무슨 원시시대 사람이세요? 토커티브는 신호가 안 잡히는걸? 토커티브? 랩처의 이름인가요? 그래, 코드나임 토커티브. 그 어떤 랩초의 규격에도 부합되지 않는 특수 개체. 우린 그 녀석을 잡으러 온 거야. 이유는? 그것까지는 모르겠네. 몇달 전부터 그걸 잡으라고만 했지. 이유까지는 안 알려줬거든. 특징은 있나? 교전 이력은? 아무것도 몰라. 실제로 본 적도 없으니까. 언발의 바늘 놓기로군요 올래사장에서 오줌느기겠지 둘다 틀렸어 발자국 자체가 워낙 특이해서 추적은 가능해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요왜 우리가 추적에 투입된 거지? 음, 너희가 쓸만해 보이니까 지휘관이 첫 작전에서 사망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70% 두 번째 작전까지 가면 사망 확률은 더 올라가겠지? 아하! 그 기적의 확률을 뚫은 게 우리 지휘관님이다! 그래서 슈엔인지 슈크림인지가 우릴 부려먹는다! 정답이야! 몇 명이지? 응? 이렇게 일회용으로 사용된 지휘관이... 지금까지 몇 명이나 있었지? 모르긴 몰라도 40명은 넘을 거야? 굉장하네 나도 CEO나 할걸 우리도 회사나 차릴까요? 그럴까? 지휘 죄송합니다만 작전을 거부할 순 없습니다 3대 회사의 CEO는 방주에서도 특별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일개 지휘관과 희화 스커드가 어떻게 할순 없습니다 주의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라자 음. 자, 그럼 이 발자국을 따라서 추적을 계속해볼까? 미아라, 이거 봐 음, 발자국이 끊어졌네 그럼 우린 어떡해? 음, 글쎄, 복귀할까? 맥 빠지는구나 어? 미아라, 저기 벽! 벽을 밟으면서 이동했나봐 벽면을 딛고 기동할 수 있다고? 랩처가? 안되잖아 그거! 기본적으로 사족보행 아니었어? 정보 갱신이네 토커티브는 벽을 타고 이동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추적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고 어, 지능이 있다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음. 그럴 리가 랩처는 지능이 없어 추적이 붙었을 때 따돌려라 그 정도 알고리즘이겠지? 미안라상종 상! 아, 그렇네 이번엔 상 받을만한 일을 했네 응 그래, 그럼 받아가 통각 센서를 끌게 <웃음> <웃음> 뭐 하는 거야? 꼬집고 있는데요? 미아라 많이 아파? 응? 음 많이 으, 아파 <웃음> 아 잠깐 나 지금 머리가 좀 혼란스러운데 스승님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잘 알고 계시는군요 그런 쪽으로 예? 그런 쪽이 뭔가요? 어 아, 그건 미아라 좀 더.. 아프게 해도 돼? <웃음> 아니.. 상은 여기까지 너무 열중하면 안돼 알고 있지? 응! <웃음> 로니으 열심히 할게! 주위에 뭐 아무것도 없네 벽을 타고 가진 않았을 것 같고 그렇다는 말은.. 로 <웃음> 컨스니다 인카운터 전투 시작! 끊어진 흔적, 강수비라는 수단을 사용한 랩처 확실해. 랩처는 우리의 추적을 의식하고 있어. 하려! <웃음> 하... 큰일 날뻔했네 라피너, 또 머리 날아갈 뻔했다, 어? 방금 랩처의 포신은 정확히 내 머리를 겨누고 있었어 무슨 짓을 한 거지? 랩처 포획 능력과 관계가 있는 건가? 음, 눈치 빨라 윤희의 능력은 상대의 특정 감각을 꺼버리는 거야 지직하고 쏴서 끌수 있어. 내 능력은 겪어봐서 알겠지만 감각을 교환하는 거고. 니키용 능력이 아니었단 얘긴가? 맞아. 이걸 사용해서 랩처를 무력화 시킨 다음 포회 랩처에게 감각이 있나? 응? 음? 랩처용으로 개발된 능력이 왜니키는 물론 인간에게까지 먹히는 거지? 음. 너흰 뭐냐? 어머, 무서워라. 라피는 막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구나? 대답해! 미, 미아라한테 뭐라고 하지마! 윤희, 괜찮아. 음. 자세한 건 우리도 몰라. 확실한 건 우리 능력은 니케, 인간, 랩처 모두에게 먹혀. 거짓말을 하는구나 니케의 신체는 인간일 때의 이 상향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네가 원하지 않은 능력이 붙었을 리없 우릴 만든 건 슈웬이야 미슐리스 <웃음> 인더스트리의 CEO 우리한테 무슨 짓을 어떻게, 왜 했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줄것 같아? 그건... 그렇지 우리가 아는 건 우리에겐 이런 능력이 있고 이걸 이용해 랩처를 포획하는 거야 그건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 그래. 알겠어. 포메이션을 수정하겠어. 앞으로 선두는 워드리스가 맞는다. 라피... 자기 자신이 뭔지도 모르는 미키에게 등을 맡길 순 없어. 음. 라저. 흔적은 이어지고 있어. 계속 추적하자. 물론, 우리가 앞장서는 걸로. 음? 이 앞은 에블라 입자농도가 짙어. 위험도가 높다는 얘기지. 음, 이걸 어쩐다? 지휘관? 이쯤에서 마무리할까? 그래. 단순 추적이라고 하기엔 리스크가 커지고 있으니까. 음. 뭔가요? 음.. 추적.. 계속해야 하는거지? <웃음> 알겠습니다 가시죠